안녕하세요. 위대한 뉴욕자에서 이세주 역할을 맡은 김민재입니다어 o u g 로 길티 플레 g u i l o y h l e a s i n e a d I'm l o s 같 n 어, 이세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, 야한 비글이 아닌가 음, 시도 때도 없이 끼를 부리고 네, 시도 때도 없이 장난치는 장난꾸러기 그래서 야한 비글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뭐 둘이 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일단 성격이 또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또아이 형이랑도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해서 그냥 보자마자 친해졌던 것 같아요. 네, 시청자 여러분 네, 저희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주도 귀여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MBC 월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 3월 1 2일첫 방송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맘 아는 거는 역시 시청자분들 밖에 없지 음... 진짜 어떡하지 <목소리> 3월 12일 첫 방송 다시 할게요. <웃음> 내 마음 아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밖에 없지. <웃음> 제가 마이크 올렸죠. <웃음> 기가 <기간 웃음> 터질 것 같았죠. 음,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 마음 아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밖에 없지. 사랑해요. 통할 <웃음> <토할> 것같아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.